야몇 칼로리 드시나요, 네, 유지혁 씨? 대략 0천에서0천 와이, 자, 토니 몇 칼로리 드시나요? 안셉니다. 아, 안 됩니다. 가운데 안됐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될줄 몰랐는데, 올해요 어?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하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몰랐다. 몰랐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평생. 근육통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EBS, 내셔널 지오그래피, 디스커버리 같은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절복통 난리법서 대환장 파티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등 운동을 진행할 건데 저희 시크릿 게스트와 클래식 피지크 슈퍼스타 윤준영 선수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죠! 어우! 오늘 좀 특별한 점이 있죠 저희가 마이크가 없어요 오늘 지향성 마이크로 우리 운동 사운드 오늘 소리 안 내면 반칙이에요 아예 오늘 어떤 거 진행하실지 한번 좀 설명 가능한가요? 아 남자는 대드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조상님이 제 몸을 안 들어줬지만 그래서 오늘 직접 찾아뵈려고요 자 오늘 몇 시에 일어났죠?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시 반에, <웃음> 반에 <웃음> 오늘 3시 반에 일어나서 아, 아 하루가 길다 하루가 길요 오늘 진짜 접신 제대로 할것 같아서 응급실 가거나 오늘 마스크에 피 나오나요? 터져야죠아네 아, 아, 예. 오늘 그러면 루틴 처음에 래풀 풀업 저만의 또 운동 치비 하나 비밀 있어요. 미리 레시피 오늘. 한번 배우고. 자, 진행에앞서서 몬스터 진신 상품 어떤 거죠? 언박싱이 또 이게 맛이 있잖아요. 그죠좀 아, 도와주시죠. 오예 어, 예, 예. 부스터 캔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냥 마시면 돼요. 까서. 네. 한번 마셔 볼까요? 오케이. 아, 뭐준액씨 먼저? 장유유사라고. 아, 장유유사라고 특편이 네, 먼저. 먼저. 어, 맛이 다 다른가요? 다 어, 다른 것 같은데. 맛이 색깔이 달라? 음, 그러네. 제부 어... 슈가네 또. 나 프리도 마이스. 나는 피치 망고 넥타. 넥타. 아, 피치 망고 넥타어디 어, 넥타. 있어요? 아, 공부 좀해왔어야지 자, 건배 한번 하시죠. 저희가 마실 때만 살짝 마스크 내리겠습니다. 자, 범베 위하여, 위하여. 자, 부스터의 주성분 카페인. 카페인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각성작용이라고 하죠? 운동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을 주는 그냥 음료수 어, 하나 딱 먹는 것 같은데. 어, 몸이 떨립니다. 어. 야, 아, 장난 아닌데요? 사실 저 부스터는 세번 먹는 거예요, 지금? 어, 저도 세 번입니다. 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토이님 어, 어, 배려해서 어. 저가 렉을 하나 더. 그냥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배려 안 하셔도 되는데. 어? 아예아그 아니, 소리가 아니라 아니. 방송 초반이니까 <웃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좋아요.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에 스트랩 갖고 싶은 이유 난이 스트랩이 갖고 싶어 영상 댓글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스트랩을 바로 보내드려요 착불 아니에요 애니멀 스트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야,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 스트랩이 있고 RDX 스트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스트랩을 갖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쏠게요! 아 그리고 그냥 쏘면 재미없잖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볼게요 오늘! 아, 진짜. 죠 그렇죠? 직접 체험해보고 <웃음> 어떤 게 좋은지 각자 원픽 한번 말해보는 거죠! 아, 그럼요! 여러분 그, 스트랩 으시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딱 찼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로 끈이 갈수 있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저희 땀이 묻어있고 저희의 치가 묻어있고 어, 사인도 해드릴게요 채취가 묻어있네요 네. 특포인님 모자도 주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모자 나네 <웃음> 모자는, <웃음> 모자는 향기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자 렉풀은 넓게 잡나요? 좁게 잡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신 분이 좀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 넓이로 잡습니다 어, 또 우리 현득타비님께서는 어떻게 어깨... 어, 저는 팔꿈치가 예. 조금 등 뒤로 빠질 수 있는 공간 음 확보 그 공간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민님 들어가시죠 그 <웃음> 잘했냐? 3단매 <웃음> 어, 잖아 네. 아, 예. 윤준영 선수 몸무게 몇 킬로그램인가요? 어, 오늘 쟀을 때 101킬로입니다 101킬로 저번에 20몇셨었는데 네. 그렇죠 뚫었죠 네. 벨트 좀요아 벨트! 네, 제가 잠시만요 한... 3딜러예요 우와. 3딜러 3개예요 좀 작은 거 같은데요 아니 우리 둘은 부스터를 먹고 왔는데 우리 이준호님은 피자를 먹고 왔대요 오늘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아 오케이 이즈! 둘! 아우 오케이 잘겠습니다 어! 이주에. 자, 이지. 자, 어. 코브라마이드. 오케이. 하나, 둘, 둘. 어!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야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괴물들이랑 같이 한번 <웃음> 운동해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랩 풀하기 전에 아 자꾸 세팅을 하잖아요 이걸 몸을 너무 뒤로 가면 안돼 이러면 엉덩이 응. 응. 운동이에요 조개 중심을 좀 앞으로 가져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 쪽으로 쫙 잡아당기면 정이 아, 수축이 돼요 팔을 뒤로 밀어준 상태에서 하나 둘 꽉! 이지! 오. 오 좋다!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내일 헬스장 가면 또 사람들이 따라 하겠네요 근데 지금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웃음> 일주올라고 나서 헬게이트 열립니다 하나 둘셋 둘, 아! 아! 아! 아! 저번에 실패했죠 제가? 네네 통합! 어깨 피자! 오케이! 야! 어! 야! 오케이. 고고! 야! 어! <웃음> 그.. 저널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되게 힘듭니다 이거 아. <웃음> 스쿼트를 180 치시는데 네. <웃음> 저 그거 있습니다 이거 이거 <웃음> 암모니아 <웃음> <웃음> 암모니아 치트키 나중에 쓰겠습니다 나 오늘 이거 꼭 들거야 하나 둘 빨리 해요 <웃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무겁나요 이게? 아아한장더 올려 와 아. 죽이네요 뭐 뭐야? 둘 But I don't k n o 얘도 얼굴을 왜 이렇게 빨개? 카메라 <웃음> <담벼리> 좀 봐봐 <웃음> 얼굴 하얗게 야! <웃음> 아, 아, 아, <웃음> 술 먹고 왔어, 술 먹고 아, 왔어. 살짝 힘들었다, 살짝 힘들었다 제가 힘들 때 먹는 게 있어 BCAA 어 아, BCAA? 오늘 또 특별하게 협찬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신 거야? 아 자, 몰스터 지 미치겠네, 나, 진짜 몰스터 지금 짠? 오늘 꼭 먹어야 돼, 블랙하다 오늘 아. 뭐. 자, 머슬로지 BCAA 때 8대 1대 1이에요 8대 1대 1이요? 네, 금성장이 아주 필수적인 미신이죠? 처음 어. 스푼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말아가지고 <웃음> 옛날 봄이야 올드스쿨이네요 <웃음> 아 이거 여러분 이게 스푼이 없 없지는 않아요. 이 안에 스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언제 찾아? 어때요? 맛이 네. 잔잔해요 이거 맛있잖아요. 260을 들면 BCA에 바로 산대요 아니, 내가 판매 이거 어떻게든 안 산다는 마인드 <웃음> <웃음> 못 들면 <웃음> 탈모안 돼요? <한대요>? 어? <웃음> 어? 야이 모자 벗고 할게요 아 야못 들면 탈모는 심했다 진짜 못 들면 탈모. 탈모! 아! 탈모! <웃음> <잠깐만>. <웃음> 아직 왜 자꾸 쓰러져요는 초인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방송 이거 편집하면 대박이겠다. <웃음> 아야 야! 아, 한번더한번 더. 야! 야! 야! 야! 아, 이대로다나 아, 아, 아, 아! 어, 이지 하나, 둘, 정신이야 <웃음> <웃음> <웃음> 자또또260 가야 되나요? <웃음> 오늘 못 뛰면 여기서 주무셔야 돼요. <웃음> <웃음> 이지 이지. <웃음> 아 이지 이지. 망설이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가자. 어어 어. 시야. 진짜 안 돼. 아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아 용서해주세요. 도와줄게. 안 된다고. 도와줄게 도와줄게. 잡아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어떻게 이게 대들 을 도울 수가 있는데. 아니, 올려봐요. 잠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아니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아 지금 화장실 이슈가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페른젤 뭐 드시고 싶으면 안 돼요. 지금 몇 킬로라고요? 80. 아오 아! 아! 아! 아! 제가... 속보! 렉풀 1시간째 하고 있어요 <웃음> 자 280kg입니다 윤준영 선수 렉풀 280kg 어? 이지! 이지! 어! 8장이면 360인가요? 4 0 아닌가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 바벨 3부분 앞으로 청구해주세요자 준비됐어 윤! 준비됐어 득! 하나 둘 빡! 어! 아, 빼도 빼도 끝이 없어. <웃음> <어간이야>. <웃음> 아, 괴물들과 운동을 하니까 체중이 계속 오릅니다. 하나, 둘, 와, 셋! 아, 어, 오, 와. 오. 우와, 우와, 어, 어, 뭐야, 뭐야. 이상한 거다 아시는데. 뭐야? 어.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야 그거 아니야 다시 다시 아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처음으로 안 되겠는데 풀로 다시 따야 되다까 1kg 100kg, 100kg 아, 아 맞아 인정 광화면 날다람쥐예요 야 풀업과 아, 풀 오버 두 개를 동시에 와와야와아야안 아. 어. 다치게 조심하세요 괜찮아 이거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오오 <웃음> 하나도 <웃음> <웃음> 아, 안 멋있고 웃겨 웃겨 <웃음> 줘 멋있는 거예요 아멋 아, 뭐. 네. 오야 뭐야 어! 아니 앞으로 어! 발이 앞으로 가야 돼. 자몸 앞으로 밀었다가 어! 아니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올라가. 강선 뒤로. 어!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 올라야저 면아. 소방. 무서워. 무서워. 더 올라가.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웃음> 아 특훈이 <태풍이> 초 <또> 집중해서 <웃음> 하고 있는 거 맞죠? 어, 했어요? 예, 네, 끝났습니다. 네. 케이블 프로버, 느낌이 잘안 오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어, 저 케이블 스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제 이번 시즌 비밀이었어, 사실. 시즌 끝나가니까 알려드릴게요. <웃음> 원암 프로버인데, 원암 프로버. 트럼으로할 때, 이거 모으려고 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등보다는 경갑. 경갑을 어, 내리는 그렇죠. 힘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배근에 집중할 수 있게, 네. 먼저 상체를, 음, 오우, 음. 을 시켜준 상태고. 그다음에 상체 살짝 들어서 공대를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아래로 쭉와 이거 코를 그리지 말고 그냥 아래로 쭉딱 걸리네요 팔꿈치가 쭉. 어. 이렇게 하고 열 개를 했어 그다음에 엉더로가 그렇죠 아, 좋아 와 여기 걸리게 그쵸 끈다 언더 언더 그치 와. 와. 아, 알고 있어 이해하고 와야 가르치는 아주 난다 뭐 누가 배운지 모르지만 사실 보여주시나요? 어휴, 어때요 어때요? 근데 몸 살짝 이렇게 꼬부려봐. 아퍼 아퍼 아파더 아파. 꼬려봐. 어, 지날 것 같은데 등에. 어때 어때 어때? 어 장난이죠? 응. 음. 근데 내일부터 레슨할 때 써요. 아. 근데 저작권 내시고요. 아 예. 아 잠깐만. <웃음> 다아 이게 다꼬으신 거예요? 와 너무들한다 진짜 너무들해. 오. 하나, 하나. 둘. 노스트링 브레이지. 뭐야? 끝났어요? 예. 안 되는데? 열개 채우세요. 아. 대분 자주 같이 운동해 주세요. 자주는 못할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는 언제든 준비가 됐어야죠. 아. 와아이 와, 와, 자극했다 와, 자극했다 와. 백 더블 바이셉 와 장난 아니다 <웃음> 와. 아홉 열 와. 열, 나 열두개 열두개? 하나. 하나 왜 이런걸 자꾸 있길래 하는거야 스포이 운동할때도 관심도 가져줘 관심좀 가져주세요 아제상타를좀 오래는 못할거같아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안해가지고 팔론보이즘인가요예말기예요 네. 말기 <웃음> 솔럼보이좀 <웃음> 말깁니다 지금! <웃음> 죄송합니다. 마지막 쿠키. 제 스타일 넘어가야 되나요? 어 되나? 좋죠! 아래 조주! <웃음> 방송 끝나고 어. 정리를 어떻게 할지 어! 어 원판 정리! 뭐 어. 어, 한다! 오! 어. 어, 야이거이렇 어. 아스백스 가자! 으악! 네. 와! 올란더! 와! 올란더! 상파! 와아아와아 야, 윤주정 선수가 이런 소리 내는 거 처음 저 소문들었어요. 광기 방송. 응. 총 운동 시간 6시간 돼, 지금. <웃음> 우리 라이브 이제 방송가 없어요. 아쉽게도 저희가 더 높은 퀄리티의 방송을 위해서 녹화방송을 합니다, 녹화방송. 그래서 유튜브 댓글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소통할 테니까 그거 기대려주시고 우리 마지막 윤주정 선수 투포인에게 궁금한 것도 같이. 어. 야, 몇 칼로리 드시나요, 윤주정 씨? 대략 5천에서 6천 사이. 와, 이 자, 특포인트몇 칼로리 드시나요? 안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웃음> 내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웃음> 아, <근데> 아저씨 누군가요? <웃음> <웃음> 지금 물어본다고? <웃음> 라이브 너무 좋나요? 아니, 이사님이시잖아요. <웃음> 몬즈 프로 9월 12일이죠. 우리나라의 별대의 별. 2021년 근데... 미스터 올림피아 제드라인이 9월 11일이에요. 지금 그 말인증, 몬스터 짐에서 우승한 사람 은 올림피아 갑니다. 다음 네. 방송부터 그달 정도 온진풀에 참가하시는 선수들과 응. 운동을 할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해부하는 그런 방송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 오늘 대박이다. 아, 오늘 너무 대박이다. 정말 막밌습니다유종미들 네. 진짜... 일종일이... 저희 다음에 하체 운동할 때 오실 건가요? 아, 알죠. 아, 저희가 라이브 당분간 안할 건데 응. 하체하는 날, 그날만 라이브 할래. 저희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웃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때 인사드리고 그때까지는 녹화방송으로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율동! <웃음>